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하체리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체리드가 제대로 된 하체리드랑 잘못되고 있는 하체리드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저한테 레슨 받는 회원님들한테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내용을 100%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알고 계신 하체리드에 관한 내용과 약간은 다를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하체리드 자 백스윙 탑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의 시작에 하체가 어깨, 팔, 그리고 클럽을 끌고 들어와서 하체가 먼저 틀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야지 최대한 많은 비거리를낼수 있다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저는 레슨을 받으시는 회원님들한테 그런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한 스윙에서 보셨다시피 자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자 왼쪽에 체중이 들어가고 하체가 이렇게 쭉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바깥쪽으로 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체중이 왼쪽에 들어가고 하체가 틀어지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바깥쪽에서 아웃으로 아웃 인스윙으로 덮어치거나 깎아치는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체 리드는 해줘야 되고 스윙은 인아웃으로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체가 들어가면 손을 뒤로 돌리세요. 네, 이거는 하체가 잘못 들어가면서 생기는 보상 동작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잘못된 동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클럽은 수직으로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지는 하나의 궤도를 만들어 원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갔다가 돌아 들어오는 동작이 나오게 되죠. 네, 자 여기서 클럽을 제가 왔다 갔다 흔들 때 허리를 틀어주기만 하면 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원으로 들어가겠는데 지금처럼 들어간다면 은 백스윙 같은 하트리드가들어가는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뚝뚝 끊기고 혹은 옆구리가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으면서 스윙이 멈춰졌다 다시 재가속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한 번에 가속이 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돌아 들어오면서 여기서 스윙이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가속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러면 거리의 손해가 굉장히 크세요. 자, 제가 이제 오시는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항상 이거예요. 자 그리고 셋업에서 백스윙 탑까지 갔을 때 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먼저 백, 셋업에서 백스윙 탑까지 갔을 때 팔은 내 팔은 내 손의 위치는 거진 1m가 넘게 움직여요 자 어깨는 90도 회전을 했다는 가정 하에 많이 움직여야 15cm에서 2 0 c m 예요자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스팩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뻗쳐주죠 자 적게 움직일수록 좋죠 그렇게 되면은 허리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 같이 움직이는 분들은 많아요 5cm 최대한 버텨주면서 적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대략 뭐한 2cm, 3cm 그 정도밖에 안 움직이게 돼요 자그 상태에서 손이 1m를 넘게간 상태에서 2cm 움직이는 하체가 먼저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과 팔과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면서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공에 힘을 실을 수 없는 임팩트 자세가 나오게 돼요 그렇다고 허리가 먼저 틀어져서 기다려주고 팔이 따라와서 지나간다 이거는 하체가 리드를 하는 의미가 크게 없는 동작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체가 클럽을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양팔이 내몸 앞을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체가 틀어지면서 비켜주는 역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팔이 먼저 제일 많이 움직이는 양팔이 제일 많이 내려오면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체가 그때 팔이 지나갈 때. 비켜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하던 팔로우 자세와 약간 비슷하게 나오죠. 내가 하체가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또한 이렇게 몸이 비틀어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상체와 하체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팔을 내려서 보내기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다 돌아오고 허리도 다시 반대쪽으로 도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팔이 몸을 끌고 가는 와중에 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틀어질 때 약간의 속도만 더해주기만 해도 임팩트 때는 많이 움직이는 팔보다 조금 움직이는 허리가 약간의 속도가 더해지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때 어깨는 정면을 보고 있고 클럽은 정확하게 명치 앞에 위치하면서 임팩트 포지션에 그리고 허리는 틀어지는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턱대고 하체가 리드해야 된다고 래서 허리를 먼저 틀어버리거나 혹은 힙을 왼쪽으로 내밀거나 왼쪽에 벽을 만들겠다고 힙을 내미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서있던 벽이 부서져요 네, 힙을 이렇게 내미시거나 비틀으시거나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임팩트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요. 자 그러면 은 이렇게도 제이 생각을 하시겠죠 하체가 리드를 해줄 때 팔을 떨어뜨려주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그건 하체 리드가 아니겠죠 하체가 리드를 한다는 뜻은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시작을 할때 팔이 떨어져주면 그거는 스윙 동작을 한 번에 가져가주는 거지 하체 리드가 아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스윙과 같은 스윙이 되는 거예요 팔이 내려올 때 팔이 내몸 앞을 지나갈 때 팔이 클럽을 휘두르고 있을 때 하체가 같이 회전해준다는 느낌으로 만 가볍게 스윙을 하셔도 전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간단하게, 더 쉽게 나오게 되고 스윙도 훨씬 더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올바르게 하체가 움직이는 타이밍은 알겠으니 팔이 내려올 때 하체가 약간 비켜주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움직여도 충분히 움직이는 건 알겠으니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그거는 일전에 설명드렸던 올바른 힙턴 백스윙을 갔을 때 오른쪽 힙이 라인에 붙어있고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왼쪽 힙이 라인에 붙어있게 빠르게 돌리시겠다고 오른발을 차면서 오른쪽 골반을 떨어뜨리면서 힙턴이 이렇게 공간이 나면서 힙턴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라인이 붙어있는 힙턴을 만들어주시면서 클럽이 몸앞을 힙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지나가줘야지 자연스러운 힙턴 동작이 나오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하체 리드, 하체 턴 동작이 나오지 하체가 무턱대고 리드를 해서 클럽을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맞출 수 있는 옵션은 덮어치는 거 혹은 덮어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뻗쳐주면은할수 있는 건 깎아치는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할때뻗쳐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서 돌아들어오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스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스윙을 하실 때는 하체가 리드하는 느낌보다는 백스윙을 갔으면 그대로 양팔을 몸앞으로 떨어뜨려 보내줄 때 지금 이 땅을 스치기 직전의이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에서 허리가 팔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비켜주는 역할만 해줘도 충분히 허리는 임팩트 때 클럽이나 어깨보다 더 먼저 돌아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임팩트 동작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